여러분, 신규맵 데스톤에는 이렇게 생긴 별장이 있는데요. 그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커다란 사슴이 박제되어 있고 벽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머리가 박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포악하게 생긴 고만마리도 박제가 되어 있네요. 잠깐, 방금 움직인 것 같...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곰탱이입니다. 오늘은 곰탱이 옷을 입고 별장에 숨어있다가 적을 잡아볼거예요 일단 첫판이기 때문에 적들이 저를 발견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총총총총총총 총, 총, 총, 총, 총, 총. MK12 어디야? 저거 잡았죠? 컷! 요정도 여기서 핀을 뽑고 이렇게 있으면 오 완벽하구만 잠시 후 적이 나타났습니다 오 저거 나 보는 거 아니야? 뭐야 왔다 왔다 왔다 오두명두명 두 명. 모르네 모르네 <웃음> 이걸 못 보네. 오. 아! 아, 죽었네. 뭐야? 저 뭐야? 왜 쏟아봐라? <웃음> 그렇게 한참을 더 숨어 있었는데, 저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전판에 무려 6명이 제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 친구도 저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어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한명몇 명이야? 오! 오! 깜짝이야 세명 4명 지금 못 움직일 것 같은데? 한명 남았을 때 잡아야지 간다 간다 어? 왜 일로 와? 너왜내 뒤에서 뭐하니? 뭐야 이거 드론 뭐야 지하에 있던 적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은 제 앞을 지나서 밖에 있던 적을 발견했어요. 여기 아까 드론으로 사람 없는 거 확인했고, 저 밖에 사람이 있던 거 같은데, 여기 사람 있어요. 모르죠? <웃음> 지금인가?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잡았죠? <웃음> 친구 불러! 친구 불러! 친구 어딨어? 아, 낚시의 꽃은 화킬인데 화킬을 못 냈습니다. 투척무기를 못 먹었는데 저기 붙어버렸어요. 오지 마라. 저리가. 아, 오, 어, 여기 먹을 게 아주 많구먼. 구상도 먹고. 저기 벽난로 안에도 아이템이 있네. 오, 어? 이게 원래 있었나? 뭘 봐? 확 기러기러기러기 라이즈 아직 한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디야? 저기 있다. Cut! 어? 오. 제 마스코트인 사자머리입니다. 이건 안낄 수가 없지. 오.. 한번더 사자머리를 끼고 한번더 저기 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기 나타났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들켰나? 아.. 아까 여기서 총소리 났는데 사람 어디 있지? 어? 저거 딱 봐도 사람인 것 같은데 생긴 건가? 코랩펜으로 잡아야지 어어, 쭉 빼기 가자. 잡아줘. 허킹허킹 나이브도망쳐 와 유튜버다